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지금 순서대로 보고 계신 거 맞죠 순서대로 보고 계셨다면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자 일지라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 내 영어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라는 걸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이해했나 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조금만 연습하면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일단 가벼운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This is my car 이건 나의 차야하잖아요 이제까지 해 왔던 걸좀 복습을 좀해 보면 My car를 얘기 안 하면 What this i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지 라는 의미가 돼서 이거를 한 덩어리로 I know what this is 난 알아 이게 무언지 그리고 의문문으로 직접 What is this? 라는 걸 만들 수 있었잖아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This is my car 자이 덩어리 하나가 완전한 문장이고 이 덩어리를 온전하게 쓰려면 앞에 that을 붙여서 that, this is my car 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덩어리 명사로 쓰이면 she thinks that, 근데 that은 여기서 생략을 주로 하겠죠. she thinks this is my car. 그 여자분은 이걸 나의 차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my car 자리가 구멍이 나면 당연히 what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what이 조금 앞으로 멀리 가죠. what she thinks this is. what she thinks this is. 자 이렇게 문장 구조 전체가 또 다른 문장에 들어간 그 덩어리에서의 빈자리도 그냥 똑같은 원리로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what she thinks this is 라는 그 구문 자체가 또 하나의 덩어리가 돼 가지고요 문장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I know what she thinks this is 나는 알아 그 여자분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what she thinks this is 라는 이 구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이제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What does she think this is?가 되겠죠. 좀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배워온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멘트는 아닌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What this is? What that is? what it is 다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that 과 this의 차이 정도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거는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이거라 그러고 먼데 있으면 저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this 하면요 가깝다 못해 약간 내손 안에 있는 느낌 이렇게 나한테 속해 있거나 내손 안에 있는 느낌으로 쓰는 게 this고요 that 은 그게 아닌 나머지 전부 다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 Matt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소개하니까 이제 내가 데려왔거나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this is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화를 할 때도 우리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식 사고에서는요 이 나야 라는 말도 이 목소리는 나야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 때는 I am Matt 하 보다는 this is Matt 나는 매트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요즘 전화는 이렇게 받아야 되죠 자 아무튼 우리가 또 길을 안내해 줄 때도 이쪽이요 라고 얘기할 때 this way 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내가 같이 가면서 나와 함께 이동을 하면 this way가 되는 거고요. 나는 가지 않는데 이쪽이에요 라고 말하면요. that way가 훨씬 더잘 어울려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내손 안에 있는 what this is, what that is 아니면 전부 다 그냥 what it is를 쓰겠죠. 자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you think I am 30 years old. 너는 나를 서른 살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30 years라는 말이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t h 30 years old. 니까 years old. 죠그 years old. 는 거니까 이 빈자리는 d 30니 e a r s old. 30 a r s old. 30 years old. 30 years old. 30 y e a r old. 30 years old. 30 y e a r old. e o 30 years old. years y How old가 전체가 앞으로 가서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How old do you think I am? 의문문으로 직접 만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 되겠죠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걸 정말 많이 써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를 잘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영어이기도 해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너나 몇 살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how do you think i am 을 직접 그냥 구문으로 하나의 구문 네가 나를 몇 살로 생각하는지 라는 직접 명사 덩어리로 만들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i know how old do you think i am 난 알아 네가 나몇 살로 생각하는지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think는 정말 많이 쓰여요 이런 식의 문장으로요 하나만 더 볼게요. I think you are smart. 그러면 일단 think가 동사가 돼가지고 I think you are smart라는 문장을 쓸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문장을 요약하면 I do, do I가 되는 거고 부가 의문문으로 직접 얘기하면 더 나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다 라는 사실보다 너가 정말 똑똑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면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표현해 볼수 있어요 I think you are smart 그러니까 이때는 I think가 주어동사의 개념보다는 그냥 부사 덩어리처럼 나는 생각해 네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위에 걸 만약에 읽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읽, 소리가 나겠죠 I think you are smart 자, 2번을 얘기하면 I think you are smart. 이때는 you are, are you? 이렇게 문장을 줄일 수 있겠고 부가의 문으로 하면 안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I think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재밌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Your mom is proud of you. 그러면 니네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잖아요. 근데 여기다 very라는 부사를 proud 앞에 붙일 수가 있잖아요. your mom is very proud of you. 자 그러면 여기서 very가 구멍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부사니까 당연히 how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very는 proud를 직접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proud도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how proud your mom is 하고 그대로 of you라는 구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근데 우리가 안 써서 어색한 거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장을 한번 의문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How proud 맞아요. How proud is your mom of you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맞춰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제가 의문문으로 바꿔 보세요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How proud Is your mom of you? 하면서 되게 자신 없게 맞추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영어의 원리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자신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고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요? 읽으세요. How proud is your mom of you?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구문은 직접 그냥 하나의 덩어리 명사처럼 또쓸수 있어서 I know how proud your mom is of you.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척척 해결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런 도형이 없이도 그냥 I know how proud your mom is of you. 이런 말에 익숙해지는 기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장을 하나 볼게요. You are very proud of Matt. 너는 매트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잖아요 여기서 매트 자리가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후가 앞으로 가서 who you are very proud of 하면서 of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의문문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맞아요 Who are you very proud of? 에요. 좀 어색해 보이지만 맞는 영어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강부터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이 정도 표현은 이제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Who you are very proud of? 가 하나의 구문이 돼서 문장 안에 직접 넣을 수도 있겠죠 I'm wondering who you are very proud of? 어부로 끝나지만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되게 궁금해 네가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이 구문은 형용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뭘 붙이는데 이제 Matt를 붙일 수가 있겠죠. Matt, who you are very proud of. 아니면 w h o 를 생략할 수도 있고 문장에 넣으면 I also like Matt, who you are very proud of. 라는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5분은 후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맵찰에 예고를 해 드렸었죠 I also like Matt of whom you are very proud 까고 이제 5분을 보냈으니까 얘기를 안 하면 되겠죠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약간 딱딱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어체나 이렇게 글을 쓸때 이런 of whom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쓰시면 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she gave you the book 그 여자분은 너한테 책을 주었지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북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뒤에 붙여볼 수 있거든요. She gave you the book t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you. 그분이 너한테 그 책을 주었지.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이제 문장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특이하게 더 k 자리가 빈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더 북을 설명하는 t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you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냥 w a 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리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빈자리 놔두고 완만 보내는 거예요. What she gave you t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you. 자, 이 구문,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이제 우리한테 너무 쉽죠? 자, 만들어 보세요. What did she give you t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you? 신기하죠? 안 어려워요. 그냥 어색할 뿐이에요. 그리고 좀긴 덩어리지만 이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해서 문장에 또 넣을 수도 있겠죠. I know what she gave you That's the most important for you. 그럼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소통을 위해서요. 나 알아. 그 여자분이 너한테 준게 뭔지 아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생각,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다루었던 걸 조금 변형을 한걸 그냥 오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I understand what it is. What it is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 이거 이해해.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나 이게 뭔지 이해해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영어도 그래서 I understand what it is. 이 what it is 라는 표현과 빨리 친숙해질수록 우리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과 익숙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can't tell you how satisfied I am with my new phone. 이거는 나는 마, 너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강조하는 거죠. How satisfied. 얼마나 만족한, 만족되어지는지, I am, 나한테, 뭐가요? With my new phone. 내 새로운 전화가 얼마나 날 만족시키는지 진짜 말할 수가 없어. 결국, 만족한다는 걸좀 강조하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런 것도 될 거예요. 세 번째 문장. How difficult has it been for you to study English?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운지, has it been? it has been을 이제 의문문 형태로 바꿔서 has it been이 된 거고 for you, 너한테 그동안 영웅부하는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 does he teach you that you are really enjoying recently? 자 이해가 안 되면요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렵지 않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된 다음에 오늘의 문장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연습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자 도형으로 영어를 정복하다 아, 기본편, 자 기초적인 기본편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들이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기초편 혹은 기본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기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잘안 써왔던 거죠. 왜냐면요. 저 표현들을 우리말로 막 표현해내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문장들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